그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만 바뀌고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만 바뀌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출입하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질량이 보존된다. 오 그렇구나. 네. 그 일정 성분기 법칙이요? 일정은 다 줄게요. 음. 일정 성분비 법칙은 이게 이건 중요한 게, 그니까 화합물이